나저스 네, 관련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6주 연속 상승하면서 2,100원대를 넘었고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섰고 계속 높은 가격을 유지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이 당분간은 계속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많은 운전자분들이 연료의 소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자동차의 연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방법으로 차의 성능은 향상시키고 연비까지 높일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TV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치뷰 엔진을 움직이게 하는 시작은 바로 흡기이고 흡기 라인을 통해 유입된 공기는 연료와 혼합이 되고 연소가 되는 과정에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발생하게 되지 효율적인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 공기의 질과 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입 초기 공기의 상태를 관리하는 부품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거야 그럼 먼저 공기의 질을 관리하는 부품은 어떤 게 있을까? 바로 에어필터지 가로 에어컨 필터와 혼동하기도 하는데 에어필터는 흡기 라인의 가장 초입에 위치해 있고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걸러내고 깨끗해진 공기가 연료와 혼합돼 엔진 실린더에 보내져 안전한 연소가 될수 있게 하는데 이 차의 에어필터를 빼서 새것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 한눈에 봐도 무척 오염이 돼있지. 이렇게 오염이 되고 제때 교환이 되질 않게 되면 실린더에 마모와 소음이 발생되고 엔진의 출력이 떨어지고 불안전 연소가 되면서 배출가스 유해 성분도 증가하게 되는 거야. 에어필터의 교환 주기는 보통 15,000km에서 2만0 0 0 k m 에 권장하고 있지만 상태에 따라 교환을 해주는 것이 연비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거야. 그 다음으로 공기의 양을 체크하는 부품이 있는데 바로 에어플로우 센서로 그 역할이 들어오는 공기의 양즉 흡기량을 체크하는 센서로 흡입되는 공기의 양에 따라 분사되는 연료의 양을 조절해서 최적의 연소가 되도록 흡기량을 ECU에 전달하는 방식인데 센서의 내부에는 보통 백금으로 된 저항성 와이어가 있고 이 와이어가 가열이 되고 이동하는 공기가 냉각시키면서 전류의 흐름이 센서에 의해 감지되도록 돼 있는 거야. 각종 먼지와 이물질에 오염이 되면 공기의 양이 적고 많음을 오측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이로 인해 엔진 구조, 소음, 출력저하, 연비저하 등 좋지 않은 증상들이 모두 일어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은 센서를 점검하고 클리닝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차종마다 센서의 결합 방식이 달라서 분해 방법이 다른데 클리닝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에어플로우 센서 배선 커넥터를 분리하고 배선을 고정해 놓은 클립도 빼내고 연소실로 들어가는 배관과 연결된 클램프를 풀어준 다음 센서와 에어필터 박스를 연결한 볼트를 풀어주고 에어플로우 센서를 분리해내면 되고 안쪽을 살펴보면 가운데 센서가 돌출되어 있는데 에어플로우 센서 전용 클리너를 이용해서 센서 부분을 여러번 반복해 뿌려서 클리닝을 해주면 되고 건조를 시킨 후에 다시 조립을 해주면 되는 거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고 올해 안에는 유가 안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평소에 운전 습관도 바꿔보시고 지금 바로 공기의 질과 양을 관리하는 내 차의 부품의 상태는 어떤지 꼭 한번 체크해보시고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게 알린다. 수고했어, 동티 v 요